여긴 어딘가요? 포천이요. 포천 비둘기낭 폭포. 여기가 이제 조금 가면 보이실 텐데, 하늘다리? 구름다리? 하늘다리. 지금 하늘다리 쪽으로 산책 가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저기 밑에. 어, 한 톤가. 진짜 가을가을하구만. 가을이 왔어. 가을이. 오, 하늘이 오. 엄청 파래. 가을하늘 대박. 가을 하늘 저쪽 하늘은 안 온데. 네. 노잼. 그러면 자리를 한번 건너볼게요. 아 와, 여기 부모님들 모시고 오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보시면 다들 어르신들이 더 많아. 근데 다리가 너무 흔들려요 지금. 무서워. 크리미도 아 어, 너무 흔들려. Like 아어 진짜 예이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지지? 어 여기 진짜 송유나에서 솜유. it's 포천에 오시면 비둘기낭 폭포랑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저희가 일단 이두 군데를 갔는데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캠핑장 왔다가 잠깐 둘러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둘레길이 있어서 둘레길 코스도 막 1시간? 뭐 1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산책하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We meant to be 이따가 먹을 고구마 간식 준비할게요 짜잔. 오늘 고구마는 난로에다가 구워 먹을 거예요. 우와, 오늘의 저녁은 꽃이요무 한번 볼까요? 아, 어, 이김 나는 거 봐. 겨울의 맛. 오, 음, 맛있어.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다 그래서 오뎅꽃을 준비했는데, 음 메뉴 완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쌀쌀한데 오뎅꼬치 완벽해요 지금 거기에 이따가 우동 사리도넣어먹었어요 오늘 날씨에 우동꼬치 최고 우동 넣낌요 우동 야채 튀김 우와. 와, 와, 우 와, 리 알타리 <와서>. 천장 뒤니까 <놀람> 불어서 <웃음> 잡사 <웃음> 시중에서 파는 튀김 우동 맛 똑같아. <웃음> 고기도 한번 <웃음> 먹어봐. 똑같아, 똑같아. 자 튀김, 여러분 튀김, 튀김 뜯었어요 튀김. 와 튀김 진짜 맛있다 이거 미쳤는데? 고구마가 맛있게 잘 익었네요. 어 꿀고구마야, 꿀고구마. 완전 냄새부터가 엄청 달아. 아침마. <웃음> <웃음> 꿀고구마. 그 크림이 건데. 응, 괜찮. 나와 크림이나. 가족 응? <웃음> 아빠들. <웃음> 자기가 알아서 먹겠대. <웃음> 아니, 평상시에는 그냥 주면 먹지도 않는 녀석이 왜 이래? 아 사람 주면 겁내 무한하게 왜 그러냐? 아, 나 정말 어이가 없네. <웃음> 아, 진짜 억울한 게 평상시에는 그냥 주면 안 먹는다니까요. 떠주라고? 나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오늘. <웃음> 기린인 줄 목에 <목이> 엄청 나왔어. <웃음> 아.. 너무 웃겨 끝 언제까지 응. 먹을 거야? 끝안봐 옆에서 누군가가 눈이 빠지게 쳐다보는데 어머 아. 음, 고구마 맘 편히 먹겠어? 응 고구마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네 천천히 천천히 먹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어시원 저녁먹고 정리하고 깨끗이 씻고 와서 저희는 이제 누웠습니다. 지금 밤이라 조용하게 얘기하였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봬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온도 보니까 포천이 영하 1도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영하로 내려갈 수가 있대 날로 안갖고 왔으면 나 큰일날 뻔했어 진짜 일단 잠도 깨고 화장실도 갈겸 한번 나갔다 와볼게요 도전 c 도 c t 야, 침밥 다 먹었고, 퇴실 시간 다 돼가니까, 정리할게요.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정리도 했고요. 이제 가려고요. 다음 캠핑에서 만나요. 안녕! 그림이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